이해가 가격이 괜찮죠? <웃음> 얘는 좀어 얘는 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3월 9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화면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먼저 찾은 곳은 시7번 아, 대원수산으로 10만 원. 왔습니다. 10만원 만1사천원 4천원 이거얼마는만천원 3만 천원 근데 가 가격이 괜찮죠? 만천원로 2만원 키로 2만원 있대. 네 6kg짜리. 대구는 14,000원. 14,000원. 14 네도 아, 15,000원짜리예요? 응. 응.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는 400, 4 5 0 4 4 0 다음은 비육시육 돼지 수산으로 왔고요. 어,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늘 보이는 뭐 황돔이라던가 뭐 성대 그리고 이제 불볼락 요새 이제 불볼락 많이 나오지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삼치나 이제 이런 것들 어 기본적으로 가격이 있었고요 요새 민어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데 보통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사이 횟감횟감이좀 좀, 되는 그런 정도의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옥돔도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금태도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문어 같은 경우는 아주 큰뭐 2, 30kg 되는 문어보다 요 정도 크기 문어가 아, 또 가격이 좀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낙지는 이제 대낙지예요. 굉장히 큰 그런 낙지고요. 왕우럭 쪽에는 왼쪽부터 1만 원, 2만, 1만 이천 원, 그다음 1만 오천원 이렇게 순서대로 되구요 오늘은 보스턴이 아니라 캐나다 아, 성게 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스 안에 들어 있으니까 달라고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고급 어종인 이 줄가자미가 있었는데요. 이제 크기별로 좀 가격이 좀 상이해요. 어, 그래서 요거는 15만 원짜리였고, 그다음에 돌돔 자연산. 이제 밑에 보이시죠? 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능성어 일본산입니다. 이제 요새 능성어가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그 다비. 그능성어 이제 국산도 있어요. 이제 국산은 이제 크기가 한 1.5kg에서 2kg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작아서 어 1kg 14만 원이었고요. 요새 부시리가 좀 많이 나와요. 요거 한번 제가 조만간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털게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말리 2만 원, 2만 7,000원 뭐 선어들 이 정도 가격했습니다. 다음은 C4번 한길 통상으로 왔고요. 예, 연어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지난주하고 가격은 같지만 그래도 많이 비싼 편이에요. 연어 필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돌가자미 있는데 요거 이제 좋아 보이더라고요. 알도 안 배고 좋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어인데 이제 거의 끝물이죠. 이제 키로에 보통 한 18,000원, 2서0만원선 정도 됐습니다. 자 이거 자연산 광어예요. 알배기 전에 이제 자연산 광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급보다는 이렇게 A급 그렇게 가격 차이 많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A급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산 참돔도 가격이 괜찮았어요. 키로 15,000원이니까 이것도 양식도 이렇게 기름진 게 있지만 자연산이 한 요맘때 먹는 것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성돔 오늘 요거 아주 좋았는데 크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가격도 착해요. 키로에 25,000원인데 요거 한 마리가 보통 한 2.5kg, 2.6kg 정도 됐어요. 이런 감성돔 이렇게 나온 게 있을 땐 한번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 올해는 숭어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농어도 가격이 좀 많이 내린. 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성어는 키로 사만원. 아저 이제 일본산이에요. 저 정도 크기가 되면은. 그리고 우럭 자연산인데 키로 사만원짜리인데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선어류 중에서 뭐 갈치도 있었고 요거 백골뱅이. 제가 지난주 요거 백골뱅이 먹었는데 아주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단새우인데 요거는 좀 선도가 살짝 애매하죠. 자 c 6 0오복상해로왔고요 여기 이제 참돔하고 광어가 있는데 참돔 가격이 좀 많이 내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광어는 살짝 천원 정도 오른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어 완도한 2kg짜리 25,000원 0 천원, 2 0 0 0원 정도 한 3kg 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네, 여기도 농어 중국산인데 18,000원 정도 하죠. 그리고 이제 광원어, 제주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어요. 24,000원, 25,000원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강도다리인데 이건 국내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국산이 많죠. 근데 오늘 이제 국내산이 들어왔고요. 감성돔 자연산이 여기 또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굉장히 활발한 감성돔이었으면 아마 더 비쌌을 거예요. 그리고 참돔 자연산이 있었고요. 네, 에포... 보통 그 수조에서 오래 살지 못하면 이렇게 B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게 풀려요. 이럴 때 구입하면 득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어를 좀 보게 되면 완도는 아주 살짝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농어 같은 경우는 지금 2만원 이렇게 표시되는데 18,000원까지도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내려왔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돔도 가격이 떨어진 그런 시세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각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물량표를 조금 보게 되면 좀 많아요. 뭐 대게도 있고 왕게도 있고 털게도 있고 홍게도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재, 바닷가재선어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 먼저 킹크랩시스 차트를 보게 되면 가격이 비싸죠. 블루가 가격이 저만큼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 브라운이 예, 많고요. 대게는 거의 요새 물량이 없다고 라 보시면 돼요. 밑에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털개가 조금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선어랑 꼬물이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선어 싼건뭐 2만원대부터 화로 좋은 건 7만원대까지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꽃게는 오늘 안 들어왔습니다. 네, 중도메인 점포에 있는 가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랍스터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2만원짜리, 킹크랩 선어 요거는 3만원짜리. 자,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은 항상 잘 보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지 돼요. 이제 요런 거, 특히 5천원. 8,000원 이런거 있죠 이런거 혹하지 마시고 상태를 잘 보고 고르시고 가능하면은 조금 어느정도 값이 돼도 좀 좋은거를 구매하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러시아 홍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이건 얼마씩 이에요? 3만0 0 0원 25,000원 이쪽건 2 5 0 0원2만0 0원3만원 킹크렉스 25,000원 킹크렉스 25, 35,000원 이거 35, 홍게는요? 홍게, 만5천원 만원천원 이거 선원은 얼 마시. 오, 손 안에 와, 손 안에 와, 원. 3에 와, 손 안에 와, 손 네,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요. 이제 믿음소산에 왔습니다. 믿음소산은 이제 밴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매일 그 당이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믿음소산은 낮에 방문하셔도 구매가 가능해요. 단 미리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찜이나 퀵 택배,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다 가능합니다. 네, 브라운 킹크랩은 키로에 36,000원 요새 이제 브라운 킹크랩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털개인데 이거 선어예요 뭐 33,000원짜리구요 그리고 홍게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1절지 2절지가 있어요 25,000원짜리 3만원 초반대거 어, 이렇게 있고 이거는 홍게 다리에요 키로에 12,000원이에요 요런거 갖다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활 털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리에 55,000원짜리 예, 요런것들이 좀 있었어요 다음 찾은 곳은 대신 시월드로 왔고요. 여기도 믿음 수산이랑 판매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여기도 밴드가 있어서 매일 그 판매 당일에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 가능하지만 재고 여부는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찜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퀵다 가능하고요. 여기도 이제 털개 오늘 엄청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 꽃무리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활털개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5천원에서 8만원 사이까지 아주 다양하게 예, 크기별로 상태별로 어, 있었고요 블루 킹크랩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운 킹크랩 1절지 키로 3만4천원이면 이제 가성비적으로 먹을만 하고요이 맛을 따지자면 뭐 레드가 가장 좋고 그다 블루 브라운 이렇게 하는데 이 브라운도 그 브라운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러시아 공개는 36,000원짜리 30,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어, 요거는 이제 상태를 좋은 그쵸? 것들은 좀 가격이 비싸요 이런거는 좋은데 몇개는 다 죽을라 하네요 그쵸? 어 이거는 얘는 응. 물렁물렁하고 네. 얘는 좀... 어 얘는... 어우 장난이네 것네 이렇게 해서 두 마리 했더니 2.2kg 나왔고요. 자, 요거는 제가 조만간 리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찜 궁금하신 분들 이쪽에 소매점 내 찜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복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경매장하고 영업시간이 동일해요. 어, 아침 9시 반에 문을 닫고요.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시세는 제가 오른쪽에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경매장 쪽으로 와서 폐류 보도록 할게요. 예, 전복 11미 짜리는 거의 가격이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요 보통 3만원, 3만 3만천원, 3만2천원 이 정도 선에 계속 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소라는 여전히 비싸고 홍가리비는 계속해서 가격이 2만원대 초반 이렇게 되고 쭈꾸미가 오늘 좀꽤 보였는데 가격이 어, 만만치는 않아요 낙지도 가격이 예,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조개는 소폭 내리긴 했는데 예년에 비하면은 거의 두배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백생합하고 꽁막은 뭐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더덕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저거 이제 회로 먹을 정도로 신선한 거고요. 네, 해삼이나 멍게 이런 류의 그 해물 가격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요 보통 10,000원에서 12,000원 키로당 그 정도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굴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좀 내렸어요 지난주보다는 이제 키로에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명한 봉지에 들어있는 건 여수산 깐굴입니다. 자연산은 2kg에 한 25,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은 C9번 초이스산으로 왔습니다. 병어 여덟 8마리 천병어예요네다 똑같아요. 여기 8마리가 한 짝에 35,000원 보시면 되고 이제 깔리고 날라간 오징어한테 꺼내면 길이 다다 얼거든요. 아무튼 여기 한 짝에 6만원 고등어 같은 경우 10마리만 들어있는 건 3만원 부용이에요. 20마리는 6만원 이제 네, 여기 이제 한 마리가 15,000원꼬 나오고요 네, 저런거는 네, 이제 이거는 아, 요거는 네, 목포 구이용이에요 깔자씨가 좀 많이 요 아, 이런거는 한쪽에 지금 어, 여기 6만원 나와요 아마 깔 차이랑 이런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나죠 청어는 오늘 청어가 많이 싸졌네요 14마리 들어있고요 한자이옆 사이즈 23,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다섯 마리가 한쪽에 45,000원 문어는한 마리가 3만원 그 다음에 가정집 마지막 하나 12마리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 남나으니까4 5 0 0원 다만 이거 삼치 8마리랑 한장용해지5 5 0 0 0원이가있요치해감인데 마지막 3마리예요. 이거는 지금 키로에 1 2 0원 보시면 돼요. 네. 열 마리 들어 있고요. 요거는 한 쪽이 지금 9만 원 이급이니까. 여기 똑같은 사이즈 A급이에요. 열 마리 만들어 있는 거는 한 쪽이 이 사이즈는 지금 8만 5천 원. 5마리만 들어있는 한 마리 만들어 있는 걸한 쪽에 5만 원 보시면 됩요요 이런 거는 450g짜리 열 마리 A급이에요. 이런 사이즈는 한 쪽에 지금 13만 원. 열 마리 600g짜리 영화 통쪽이 지금 17만 원. 700g짜리 7마리 이것도 지금 17만 원 나오고요. 어제거고주이는은오늘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한 마리는 55,000원이지만 은세 마리 한 짝같은 경우는 15,000원 한 짝은 지금 뭐0 0 0원갈치 여기 20마리되는 사이즈 물건이에요 여기 지금, 지금 5만 원 보시면 일단 한 짝이 지금 3 5 0 5만원 보시면 되요요단한마리 사이즈 같은 경우가 한 짝이 지금 요것도 3 5만만원 요거는 이제 10마리 들어있어요 요거는 같은 경우한 짝이 지금 40만원 여기 100g 짜리 두 마리에요. 여기 한 짝이 지금 몇이즈에 15만 원 보셨나요? 두홍대치 다음은 C14번 영남아귀로 왔습니다. 만 6천 원에 한판대 그리고 햇감새우 38,000 원. 청어가 14마리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2만 원씩이요. 햇감이고요. 이면서 2만 0천 원, 20마리. 대구 2만 원, 4마리. 어, 폴락인데. 어, 요게 다섯 마리 이만 팔천 원. 강원도 해강가자미 스무 마리 만 삼천 원. 자, 이거는 열네 마리 붕태 열네 마리 열두 마리. 그냥 몰아서 이 이만 오천 원. 이게 뭐지? 준치. 어, 치치 이만 원. 아우 나 갑자기 왜 이래? 오늘은 우럭이가 남의 건데 치알이고라요 여덟 마리짜리 이만 오천 원. 자, 강원도 거고, 요거는 35,000원. 어제만 해도 이거. 자, 이제 아구는 여기는 2만원, 여기는 25,000원. 2만 자, 골뱅이. 오늘 이거 잘 살아있어요. 25,000원. 자, 홍게도 이거는 정품이에요. 어, 살아있어요. 25,000원. 자, 이거 흑관도 된다고 하더라고. 떡전어 15,000원. 15마리. 네, 목요일 외에 다른 날시세는 네이버 카페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